땡땡 한탱크 입니다 제가 오늘 먹을 메뉴는 스시 입니다 어, 스시 중에서 어, 유명한 김수사에서 먹게 되었고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예약 필수고 어, 이제 제가 먹은 메뉴는 런치 세트 45,000원 짜리 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고 아들이 전수 받은 김수사 참 기대가 됩니다 김수사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에 다치석이 있는데 저는 스시를 먹을 때 무조건 다치석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래야지 셰프랑 소통하면서 먹게 되거든요.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죠? 자 지금 따르는 간장은 유자소스가 들어간 간장입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앞에 보이는 반찬하고 죽도 맛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마카세 코스 시작합니다. 먼저 앞에 보이는 조개국은 맑은 국으로 참 속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어 이제 한 광어 같은데 앞에 종류들은 이름이 생각 안나요? 알아서 검색하시고 알아서 보세요. 이것도 맛있었어요. 이것도 맛있었고요. 이것도 맛있었고 맛있었어요. 오케이. 이건 연어인데 어, 아주 부드러운 게좀 평범했지만 괜찮았습니다 평범한 된장국으로 목을 한번 죽이고 어, 이것도 맛있었습니다 뭔지 진짜 기억 안 나요 어, 참치입니다 참치 다맛 알죠 오도로 소금 뿌려서 줬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이건 전봉, 전복인데 전복 큰것좀 보세요 참실합니다 재료를 아끼잖아요 이게 진짜 맛있었습니다 유자랑 소금을 뿌린 오징어인데 맛있었습니다 관자가리비 아주 좋았고요 단새우 부드러웠고요 고등어인데 시메사바 일본어로 시메사바인데 이거 못 만들면 진짜 비린데 진짜 잘 만졌습니다 안 비리고 맛있었습니다 새우 큰것좀 보세요 참 싫어하죠 재료가 아주 좋아요 45,000원 짜리인데도 어, 참치 아, 미안, 미안합니다 청어 막기인데 청어도 못만들면 진짜 배린데 맛있었어요 대게살하고 대게 내장 비빈거 우니 우니 참 좋은 친구죠 카이센동인데 참치를 다져 가지고 참기름 싹 해서 김에 싸먹으면 아 둘이 먹어도 참 맛있었습니다 어, 안하고 한국말로 장어 우동 튀김 우동 입니다 어, 서비스로 하나 받은 참치 그 다음에 진짜 맛있었던 서비스로 또 하나 받은 오징어 유자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